보호망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광복절로 이제 원리체 휴무 월요일인데요. 일단 지금은 회사 부랴부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그, 웬만하면 집에서 쉬던가 아니면 집에서 업무를 보려고 하는데요. 9시 땡 치니까, 예, 보험, 이제 보장무석이나 증권무석, 이제 보험 문의 주신 분이 연달아 3명이나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그래서 또, 제가 유튜브에 약속한게 있잖아요 음. 무조건 보험 문의 주시면 그날그날 그날 바로 뭐 1시간 안에 이제 증권분석하고 이제 가입까지 진행한다고요 네. 아! 토요일은 좀 제외가 되는데 제가 또 내뱉은 말도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오늘 또 일요일 날, 오늘 월요일 날 오늘 월요일날 가가지고 또 유튜브를 두세개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또 좋은 정보가 많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일단은 회사를 지금 부랴부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9시 인데요 오늘은 뭐 일반 이렇게 평일처럼 뭐 10시 11시 12시까지 일은 안할 거고 또 집앞도 또 애들이랑 또 놀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한 4시 5시까지만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뭐 지금 뭐 모든 보험 설계사분들이나 아니면 보험업계가 지금 빨간날이고 또 관공서나 공무원들 은행 보험에서 다 쉬는데 저보험왕은 오늘 안쉬나 그래서 이제 부담없이 연락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가입서기도 해드리고 보장증권 분석이나 또 원하시면 오늘 빨간 라인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시켜드릴거예요 어떻게 시켜드리냐구요? 저만의 노하우가 있죠. 그 언제인지 연락주세요. 아시겠죠? 저는 솔직히 토요일날 이일날 집에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아니 어저께 아니죠. 어저께 예 어저께 아침에 제가 남양주 별내에 살잖아요 근데 예 별내에 담당대가 풍량 보건소에요 거기서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코로나 검사 코로나 검사 왜 했냐구요? 제 아시는 지인분이 거기 정강훈 목사 있죠 예, 제사랑교인가예 그쪽에 며칠동안 방문을 해가지고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금요일날 근데 제가 일주일 전에 그분이랑 접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분은 확진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뭐 저는 그냥 식사만 하고 이제 경조사 때문에 장례식장 같이 왔다갔다한 3-4시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제 어저께 아침에 남양주 풍량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코로나 검사할 때는 뭐 금방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코한번 이렇게 쑤시고 입한번 아약하고요. 근데 좀 깊숙이 넣어가지고 약간의 통증은 있었는데 뭐그 정도야.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전에 근데 웃긴 게이 보건소에서 자기가 원해서 받으면은 이제 거기서 전문가들이 선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화로 먼저 예약을 했죠.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에 해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전화했어요. 일주일 전에 제사랑교에 접촉한 사람이 이제 양성 판정 받아서 확진이 되는데 내가 그분이랑 한세 시간 정도 같이 있었다. 너무 불안하다. 그러니까 그 가까운데 풍년 보건소를 no. 이제 추천해줬고 거기 가서 가니까 바로 빨리 오래요. 앞에 준선섬도 있었는데 뭐 나름 뭐 특혜를 받아서 죽긴 했지만 저랑 막딴 사람들이랑 떨어진 곳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뭐 코로나 확진 받은 것처럼 엄청. 좀 하는 거예요. 그때 약간 좀 찝찝하긴 했는데, 일단 뭐 제가 안 걸렸고, 이제 검사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받았죠. 그래서 거기 검사 받을 때좀 피검사도 한줄 알았어요. 근데 피검사 안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뭐 이게 장갑 같은 거 끼면서 앞에 매표소에 보면 뽕뽕뽕뽕 구멍 뚫려있잖아요. 그래서 딱 끼면서 저한테 어, 코한번 대세요. 그래서 코한번 쑤시고, 입한번 대세요. 입한번 밤은 너무 깊숙히 들어가지고 헛구역질 할거예막 그랬는데, 이뭔 개소리야! 좀리액션좀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행히도 제가 오늘 회사에 가가지고 뭐 중요한 업무도 있고 유튜브도 몇개 찍어야 되는데 아 이것도 양성 판정 받거나 아니면 결과가 안 나오면 일단은 결과가 음성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아침 9시 땡 쳐가지고 문자로 왔어요. 네 저는 코로나 음성이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진짜 주님 앞에서 제가 기도도 하고 아 되게 불안했거든요 잠도 악몽 꿨어요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양성 판정 제가 코로나 확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다녔던 교회 그리고 제가 다니던 회사 그리고 제가 주변에 제가 접촉했던 모든 분들이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2주 동안은 또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도 못 찍고 또 이제, 전화 주신 분들, 제가 상담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그 저희, 와이프랑 애들 세 명, 그리고, 친척분들, 다 검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 정말,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방역수칙이나, 솔직히, 물론, 뭐, 어디 가도 마스크 끼고 했지만, 또, 솔직히, 다른 사람보다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 보면은, 어, 아왜 이렇게 저렇게 예민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왜 이렇게 제가 막상, 아, 양성이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빠지니까, 와, 앞이 진짜 하얘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지. 그래서, 아, 이제부터는 정말. 네, 지금 또 문자 왔네요. 이게 구리에 또 진남 이렇게 받았다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 저도 그전에는 방역수칙을잘안 지켰는데 이제부터는 방역수칙 진짜 제대로 잘 지키려고요 아니 더 예민하게 잘 지키려고요 사무실 내서도 솔직히 제가 마스크 잘안 꼈거든요 물론 끼신 저희 총무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답답한데 이렇게 생각인데 아,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양성 판정 받을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 진짜로 막 머리가 어막생놀해 지는 거예요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다시 지금 회사에 잘 출근하고 있는데 방역수칙 무조건 잘 지내지고요 지금 코로나 잘 아시겠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해가지고 거의 뭐 100명 어저께 1 80몇 명인가? 그리고 오늘도 확진이 많이 되겠죠 지금은 근데 시작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유튜브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그랬어요 9월달 10월달 되면 제 2차가 더 심하다고요 1차보다. 근데 지금 제 2차, 지금, 뭐 어, 코로나 유행이 되고 있는데, 어, 엄청 심해질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유튜브를 찍고, 이제, 보험 시장도 점점 비대면으로 많이 갈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도 그렇고, 앞으로 많은 질병이나, 이제, 감염병이 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솔직히,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대면으로 영업 잘 하신 분도 아직 계세요. 근데, 점점 힘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비대면 쪽으로 뭐 유튜브 쪽이나 이런 데는 좀더 활성화 되겠죠. 블로그나 카페나 네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입사 생각하신 분들은 갑자기 생뚱맞게 근데 어 이렇게 입사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락 주시면 이제 비대면 쪽으로 제가 유튜브 노하우나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상담하면서 계약받을 수 있는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결론은 이제 그거예요. 유튜브 시장 앞으로 잘될 거고요.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사람들이 위축되고 실내에 있고 집안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보는게 거의 tv 아니면 유튜브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튜브 시장도 앞으로 활성화 많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뭐 저기 저번에 장마 때 그리고 비가 지금 50 며칠 동안 왔다고 했잖아요 정말 뭐 이렇게 일례적으로 근데 그때도 연락 많이 왔어요 정말로 집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연락주셨는데, 저도 이틀 동안 또 목감기란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상태가. 그래서, 유튜브도, 제 주말에도 웬만하면 찍는데 유튜브를 못 찍었어요. 그래서, 목감기나 인후염 걸리면서, 뭐, 열은 안 났지만, 그래서 제가, 아, 진짜 코로나 아니야? 이런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틀 동안 밥만 먹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해서 얼굴 부었죠, 지금. 제가 원래 얼굴이 크긴 하지만, 근데, 어, 지금, 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해서, 다행히 저희 와이프가 애들 3명 케어 하냐고 청소하고 미안해 내가 집안일 청소 못해줄고 사랑해 어. 지금 회사에 가면서 이제 몸이 다시 좀 회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목이 생명이거든요 근데 뭐, 뭐 말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뭐 유튜브 영상도 찍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근데 오늘 아침에 좀 쉴까 했는데 아침 9시 땡치면서 음성 판정 받고 또 그때 이제, 보험 문의 주시면 세 분이 연달아 전화 주와가지고, 좀 이렇게 상담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회사 가서 연락 드리겠다 했는데, 일단은, 아, 지금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양성 확진 판정 안 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마스크 항상 착용하시고요. 제가 뭐안 그래, 제가 말을 안 해도,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번, 이번에 양성 판정 받지 않았지만, 아, 어, 이번 계기로, 진짜, 좀 더, 타이트하게, 내 자신이,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확진 안 받을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잘지켜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회사에 가서, 오늘 유튜브 영상, 좋은 자료, 이제, 신상폰도 그렇고, 좋은 자료, 두개 정도 올릴 예정이고요 어, 이거 브이로그, 이제, 운전하면서, 브이로그, 이것까지, 어세 개인데, 일단 좋은 정보도 많이 올릴 거, 올릴 거고요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 그리고, 뭐보험 뿐만 아니고 그 기타 좋은 정보 있으면 제가 실시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